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뚱땡여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길이를 측정해주고 연필로 표시해 줍니다. 칼로 잘라주고. 양양 펀치를 날려줍니다. 박스기를 잘라주고, 칸막이를 만들어줍니다. 뚱땡이 뱃살이 너무 삐져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리콘을 발라주고, 칸막이 설치 손에 묻었군요 젠장 물은 붙이는 박스 있는 때까지 넣어줄거예요 김장하고 남은 비닐입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괜찮아요 며칠 굶으면 되니까요 도레를 먼저 넣어 비닐을 고정합니다. 비닐을 잘라주고 비닐을 잘 고정시켜줍니다. 인공수초 넣어 꾸며줍니다 물을 넣어주세요 이제 뚱땡이가 될텐데요 칸막이와 박스손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곧 터집니다 비닐과 실리콘이 잘 붙을 수 있게 꾹꾹 눌러줍니다 찰싹찰싹 물고기 친구들 넣어주고 정면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옆으로 보면 뚱땡이입니다 꾹꾹 누르는 재미가 있어요 마치 저의 배와 같군요 이미 중독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꾹꾹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